수이나 조진 것 같은데. 괜찮겠지? 집만 와라. 너무 어? 또... 어, 어, 젖됐다. 자동차 낑겼어 씨발. 아이, 나, 나, 안 낑겼다. 아, 이낑겼네 우리 집 이제 3층이다. 자동차 끼었다. 위에 간. 학교 대원이, 이것도 대원이 위에 간제 타바 만들어줄까. 아 와, 이제 개 뛰어야 되겠다. 원톤 대원이, 대상. 네가. 니가 좋아하는 스페이셜 장난감 차가 낑겼다. 원턴트 어. 역사상 처음으로 3층을 지어본다. <웃음> 대현이 우리 그 이전에 비행선 봤었던 거 알지? 대현이 설마 자냐? 어. 지 오 어, 왔다 대현이 죽은 것 같은데 이미 죽은 지 오래다 대안, 대원이하고 비행선 바꾸고 있거든 어. 거기가서 장난감 스포츠가 있는데 그거 갖고 와야 겠여 갖고와 그. 갖고, 음? 갖고 갈수 있으면 할게 왜냐면 가끔씩 자동차 바퀴가 한 개씩 없거든 내원이 네, 응? 장난감 응? 네가 좋아하는 아주 장난감 차가 응? 내가 공격을잘몰라고 응? 차가 못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봤던 비행선이 있던 곳에 응. 장난감 다 있잖아 응. 그거 좀 땡키러 왔는데 자동차 바퀴가 없네? 추관이 어? 이거 치료하는 걸로 자동차 박치 만들 수 있나? 아니 그건 새로 알아서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 진짜? 풀내네그럼 <웃음> 어쩔 수 없이 비행선 타고 가야지 여긴 여건 이걸로 하지 비행선 가지야. 그런가? 여기 이쪽은 위험하니까 창문으로 할게. 그럼 삼존비 에임 좀 키워주려고 이 물어보잖아. 야. 비행선 꼬리가.. 그렇죠. 아조았네 비행선 이게 안 움직이네. 중장 골절이죠. 대원이 심심한데 뭐좀 잡으러 갈래? 응. 저 가운데다 비 건설 치하러 가자. 1190. 님들 아저 골절 두 번이야. 나저 위에 저거 켜놨지? 야, 요 밑에 불 좀, 불좀 켜자. 응, 아이, 불 좀. 음, 아이, 회원님. 응? 음? 커퍼졌는데 어떻게 할까? 버려 그러자 우리 다 같이 저거 버리고 그냥 생산을 시작. 으면이 음? 저쪽에다 비콘서 음. 를하고 올게 그냥 비게는 그런 것도. 몸으로 효과 없는데 이무 너가 해여서 그런 거 아니? 대현이 그냥 호보 프레젝트 갖고 올게 아니면, 우리 캠핑카 같이 소환해가지고, 같이 울러다니거든. 야, 공업용 발전기 갖고 올까? 응? 음? 공업용 발전기, 대훈이한테. 응, 음, 왜? 네. 집안에 설치해야 될것 같아. 음. 대히이 비콘 설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우리 킹 좀비 잡으러 가자. 어디 설치하면 돼? 공업용 발전기 어디 설치하면 됩? 여기... 안 돼? 여기 옥상에 설치. 옥상. 삼층. 야나 허벅트프 더디 있지. 삼층 가운데. 응. 나 응. 대현이 자전거 있다. 어 오... 자전거 들고 와라. 자전거. <웃음> 야 허벅트프 바로 앞에 있는데 뭐 구할까? 자전거 구하고 올까? 아니면... 허버크래프 아, 오케이. 자전거는 좀 이따 다시 갖고 오면 되지, 뭐. 왜냐면 나 지금 기력이 없어서 지금 지혜민애 새끼들한테 개처맞고 있거든. 그리고 저기 산이어서 더 아픔. 야, 스포츠라이트가 몇 번이지? 글쎄, 난 지금, 단길을 운전하고 있어. 459번. 지금 내껄요. 간다. 연희 심시한데 등대 하나 만들까, 이렇게. 준대 <웃음> 씨. 우리 뭐살아다는 생경이 좀방금 충환이 호버 브래프트 타고 가고 있다 근데 역시 스포츠카 이뤄서 슬프다 충환이 음. 경험시 그거 그 뭐더라? 뭐? 경험시 명령 익스페리언스 띄우고 니 이름 레래시양나 중래주라 얼마 줄까? 무한. 뭐, 한 9만 개. 8,765,32줬다. 어, 태균이. 사, 우리 사냥하러 mm? 너, 사냥하러 갈래? 응. 위치어 두고 우리 어디 있어. 왜야얘구나 뭐야, 그총 이거 총 아님. 비코님. 총인게. 달라 와봐. 비콘 썼나? 어. 이거 에, 호, 호보 그래프 타도 되나? 응. 대현이 가자. 원래 버리기로 했는데 쓸땐 있어야 돼. 그거안 돼. 음.. 그 니가 잘못 그사서안 가볼까? 와봐 내가 이게들쑥쑥거리게있이 거라서 안 되는 거 같은데. 자! 자! 어디 갈래? 잠깐만. 나사륜 오토바이로 그냥 내내 따라와 봐. 아, 기다려봐. 호버캡터 원래대로 다시 들고 오케이. 나 기다려봐. 오케이, 거기다 주차해 나라. 오토바이 안 타고 오냐, 나 나. 어? 니가 준거라니 어, 어차피 이거 1회용 안 줬어 내 거라 가지고 아안 줘서 나 이거 니 네, 네 뒤에 탔어 거다 뭐 버려 <웃음> 내려 어? 야 뭐야 으아 원래 내가 이총안쓰는데 아야 대. 혹시 피턴 갖고 있는 게 있냐 일단 두개 떨고 오케이 기다려봐 얘네들나죽 어떻게 또 이렇게 떼고 뭐라고 해방이 쓰고 야, 또 뺑이 떨어지님님님림 죽어요 2배기 배기뭐임나 이이나네 이거 하지 이 가서 도가 이거 먼저 못 이거. 이거. 같은 이거. 이거. 같은거 이거. 이거. 뭔지 모르 어? 진통제. <웃음> 이거. 이생모르이다이생 진통제. 거진통 이거. 이거. 이거. 칼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애들 이거 켜는 씩 알려준다 뭐야? 아 와... 이제 여기다 비콘 설치하자 설치 하자고? 다 아, 조직이야? 우랑 죽네 존나? 모르겠 음.. 비콘.. 음.. 나이처 원래 주식이 아닌가 진짜지? 진짜. 아.. 야.. 이.. 아.. 나 죽는다! 어, 죽었다 죽었다 옆잖아 괜찮다 우리한테 호버크래프트가 있다 얘가 어, 나 모르고 나가기 못저 불렀다 빡친다 다시 오세요 생로 다시 오세요 빠다아 호버크래프트 땅으로 <웃음> 되니까 니네 나중에 명령을쳐가지고 내한테 오케 이렇게 앞에 군이 이제 가까우니까 어, 왔다. 운동화 치삼. 아, 근데 저비콘에 있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이래 건가? 이래 건거 같은데? 일단 먹어보면 알겠지? 어, 이래 과이네? 에이, 씨, 다 턴. 내... 어? 이거, 그, 어떻게 구하더라? 뭐? 그 뭐더라? 낙하산. 낙하산? 피, 피시크림, 그거. 번호, 번호하러. 충환이 모르고 니꺼 네 먹고 있었어. 충환이. 응. 니꺼 네 먹고 있던 거 다시 다 뱉어내고 있거든. 응. 그런 학자로... 응. 나나 모르고 GPS를 가로로 만들어버렸는데. 일단 이거 글라이더는 1800번부터 1806번까지고. 나 카타니. 충환이? 잠깐. 중간에 뮤직 페스 모르고 내가 그 가든 만들어 버어 어, 상관없어. 진짜 가든거 만들어 버는데낙하사은 없어. 글라이더는 있는데. 어,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준비 슬슬 꺼야겠다이나비는좀 웅기가. 비행 구기이좀움기자이자비냥비기가 뛰어 놓게좀냥기가이 뛰어나 그거나 골절돼서 아프다. 나가이 친구는 좀웅가이친아는좀 웅기가. 이친는거 마음이 너무 아프다. 흥미있기 충안이, 기내한테 빨리 와봐. 왜? 아, 안 와도 된다. 네. 가질 거 가지라. 가질 거다 가지라면 누리배대미를줄고 그거 하자. 기 군사기 있는데한번더 쳐들어가자 거기 좀비 많나? 이거? 여기 애들 좀 있어 보스도 안되면 귀인데 별 없는데? 휴이니 이제 네 거진 다들어하고 있다. 휴만이 어? 모르는 사람이다. 어디? 죽여라. 응? 죽여야 된다는 거못 죽인다. 텔레포터가 나한테. 아, 그럼 킥 시켜라. 이렇게 간단한 방법 응. 음. 어, 나이총모임 이 소총 되게 좋아보이는데 매총개 okay. 음. 좋네 님? 여기 비콘이 왜 있어요? 안녕하세요 뭐, 겁나게 물어야겠네 아야 뒤집혔다 <웃음> 중환이 포바타고 먼저 집갈게 계속 그리고 음. 지금 나도 이거 평준 줘야 돼서 왜이 아니야 인정 응? 응? 근데 너도 명령어로 그거 하면 되지 않나? 비콘 음, 엄청 많이 빠졌몇 번이고 그... 해봤는데 안나오아이템이야 완벽한 상황인데... 충아어리어또 믿고 설치하고... 아 투명할 에 있다! 아이템 엄청 많이 남아줍다 응, 충놨었구나 됐다. 죽였다. 우와. 정화해야겠다. 이거 뭐야. 뭐 일단 약 같은 건다 먹고 넣고 있거든. 약은 다 필요하겠고. 물도 먹..먹.. 탕탕탕자도 그렇고, 대현이 음 응? 나중에 아, 내일이래야 되나? 그 뭐지? 그 이거 창판좀줄수 있나? 비타민 계 많다. 이곳에서 음, 이곳 설치했는데 아무 일도 안일어나는데뭐야야저차 본다 뭐 먹을 거 없네 님? 그 홈크래프트 죽, 죽이시면 안 돼요, 이거 죽어? 죽였다 <웃음> 죽였다 <웃음> 우리, 그럼, 이제, 뭐 타고 가라고. 걸어가면 되지. 바로 코앞이. 음. 가지마. 뭐야, 이거. 아니, 가그 탔어가지고 안 되는 거네. 나 이틀 쓸 꺼야겠다. 응. 가나 피곤. 응. 몰고 걸렸다 굉장히 신난다. 억그로 떨렸다. 탈출을 성공 뭐 잡히 좋은 거 주는 거 많이 있나? 그렇게 좋은 거 주는 거 아니? 빅콘 있었을 때만 약간 좀 좋았지 빅콘 사라졌네? 응 츄안이가 응. 아마 가라 그랬고 그리고 이건 뭐지? 나 떨어지면 바로 골절인데? 어디 있응 골절됐다 태균이 나 어떡해? 내려와 아, 내려가고 싶은데 기다려봐요 진통조 좀 먹고 못먹네? 어. 어! 아야! 오! 어, 다사다사다 그냥 사다 비타민도 빨고 태균이도 죽이고 드는 것도 고 태균이 난 없애나 이건 뭔지 모르겠어 이거 가장 중요한 본드 먹고 아, 어, 김지상이 반대로 보여요. 음, 됐다. 뭔지 내성 생겼다. 안깐 사자. 총알점. 나좀 가려줄게. 세이프티 좀 만든. 아, 그 총도 좋긴 좋던. 거기 아이템 엄청 많지? 아이, 저 총도 좋긴 좋은데. 뭐라 해야 되지? 총은 쓰고 싶어도 탕찬이 없어서 못쓰 전격처럼이거판이낫잖 응? 창탄 좀 주실래요? 아 태균이 이거 마셔봐봐 이거 사회약이다 마셔볼까? 어? 화학물질 이거 마셔봐봐 안 된다고 뒤진다고 내가 저번에 장민호한테 먹였다가 죽인 적이 있어지고 <웃음> 아, 그래, 맞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물인 줄 알았는데 잘 마셔야 되는데 같이 민호가 어, 으, 어 으, 어, 으. 어, 어. <웃음> 그거 부동이가, 니가. 대현이 어디구나? 러 응? 콜로 응? <웃음> 들어왔. <웃음> 캠플로 들어왔습니까? 아이 없는데? 아대아님총알점이거이데이총알 총알하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고이 총알 이 총알 니그 총알을 줄수 있다. 스나이퍼 니 아니, 아아이아이 아니, 아니, 총알 아고 이거. 음.